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충돌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떤 선에서부터는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여자인내 입장에서요 어떻게 저 남자는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남자 입장에서도요 저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겠죠.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내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내 상대는 무심코 한 말인데 나는 상처를 받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상대에겐 큰 상처가 될수 있기도 하고요.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그런 생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을 나갔는데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요. 남자가 여자에게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몇몇의 여성분들은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 대답을 해주시는 이유도요. 어색하거나 더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찌 됐든 대답을 해주든 대답을 해주지 않든 이미 여자인 내 마음속에서는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혹은 이 사람은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가 싫으니까 막말을 던지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요 이미 나한테 맞춰보려고 하거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요이 남자가 매력적이지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둘의 소개팅은 요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파토가 난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팅이 망가지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요. 아는 지인 언니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언니 오늘 내가 소개팅 나갔는데 그 남자가 대뜸 나한테 몸무게를 물어본다. 그래서 진짜 짜증나는데 그래도 소개팅이니까 잘 참고 왔어. 그 사람 앞으로 안 만나려고. 그랬더니 지인 언니가요. 야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그렇게 생각 없는 남자면 앞으로 안 만나도 뻔할 것 같아. 잘했어. 다시 만나지 말고 다음에 좋은 소개팅 하면 되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엔 다른 경우에 소개팅을 소개해 볼게요. 앞에 보이는 남자에게요. 여자인 내가 땡땡씨는 몸무게가 몇 k g 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요. 아 초면에 몸무게를 물어보는 건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역시 이 소개팅도 잘될 리가 없겠죠. 그 남자가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겠는데요. 여자인 나도 너무 황당하네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 다시 집에 돌아와서요. 지인 언니와 통화를 했어요. 언니, 내가 오늘 소개팅 나갔는데 그 남자한테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대뜸 나한테 초면에 몸무게를 물어보는 건 실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말했더니요. 그 지인 언니가요. 뭐? 그랬어? 야, 무슨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 그런 남자는 안 만나도 뻔해. 야, 앞으로 그 사람 만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뭔가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남자는 요 여자한테 몸무게를 물어보는 게 신뢰인가 봐요. 그런데 또 여자는 요 남자에게 몸무게를 물어보는 건 그렇게 큰 신뢰는 아닌가 봐요. 사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요 자신의 몸무게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근데 또 대부분의 여성분들은요. 콤플렉스 여부와 상관없이 몸무게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어쩌면 다소 불쾌하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에게는요. 암암리에 어떤 인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나봐요. 분명히 같은 말인데요. 같은 질문인데 남자는 별 느낌 없이 받지만요. 여자는 다소 큰 느낌을 받는 그런 말들이 있는 거네요.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녀가 바닷가에 갔는데요 여자인 내가요 날씨가 좀 쌀쌀하길래 아좀 춥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요 남자가요 아 추웠구나 그럼 이거 입어 라고 벗어주는 남자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내 남자친구는 별 반응을 안하기 때문에 내가 남자친구에게 오빠 나 외투 좀 벗어 줘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남자의 모습을 보고요.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자가 요 생각보다 평범한 남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요 그렇게 해주는 남자를 보면서 다소 서운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남자는 요 자기가 뭔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남자도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여자친구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그런 남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자인 나는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남자인 나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체크하거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걸 수도 있겠죠. 다시 바닷가에 또 가볼게요. 남자친구가요, 날씨가 좀 쌀쌀하다고, 춥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자인 나는요, 나도 좀 춥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때 만약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좀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남자친구는 좀 별로인 것 같지 않나요? 혹은요 좀 재밌는 상황인데요 남자친구가 요야나 추우니까 네 외투 좀 벗어줘 라고 여자인 나한테 요구를 하네요 그러면 여자인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이딴 자식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에서도요 똑같이 외투를 벗어주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데 남자가 벗어주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우리에게는 있고요. 여자가 벗어주는 건, 남자가 여자의 외투를 요구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인식이 또 우리 사이에는 있나 봐요. 역시 여기에서도요. 뭐가 맞다 틀리다를 규정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요. 서로가 다르다는 부분을 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상대가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들은 반복해서 상대를 대하고 있나 봐요. 나는 별뜻 없이 한 말이어도요. 내 상대는 그게 서운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내가 많은 의미를 담아서 한 이야기였어도요. 내 상대는 가끔 그게 별뜻 없이 들릴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린 가끔 싸울 때 이런 말들을 해요.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너는 나한테 그러는데 나는 왜 너한테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이요. 이 말은요. 남자가 여자한테 하든, 여자가 남자한테 하든 결국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을 막는 답답함만 유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또 상대에게 관찰시키기 위해서 평등이라는 논리를 가져와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누구도요 그 평등이라는 논리를 수긍하지 못해요. 그러다 우리는요 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요 남자는 원래 다 이래라고 말을 하고요 아 여자는 원래 다 이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우리는 서로요 그럼 그만해라고 말하고요 그래 그만해라고 결론짓죠.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 기분이 훅 나빠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내 남자친구는요 이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내 기분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요 그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는 게또 괘씸해지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결국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남자친구의 대답은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래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네요왜 그렇게 민감하게 자꾸 생각하냐고요. 여자인 내가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된것 같아요.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남자인 내 기분이 훅 나빠질 때가 있죠. 말하자니 좀씩 같고요. 안 하자니 여자친구가 전혀 모르는 것 같고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나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요. 내가 그동안 노력해주고 애써주는 걸 몰라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나쁘거든요. 그래서 티내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기분이 좀안 좋아서 안 좋은 분위기가 좀 풍겼나 봐요. 이렇게 계속 있자니 내가 너무 좀씨 같은 것 같고요. 여자친구에게 뭔가 말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결국 나도 또 물어봐요. 근데 그때 내 여자친구도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가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라잖아요. 근데요. 왜 나는 자꾸 그런 뜻으로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걸까요? 남자는요. 자기 몸무게를 밝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상처가 될 느낌이 없으니까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 정말 궁금해서요. 소개팅에서 그렇게 물어봤으니까요. 아직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도 나이 대어서잘 모르니까 그것이 무례하니까 그것을 무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소개팅에서의 일은요 그렇게 내가 신경 쓰거나 굳이 의미 부여를 해서 그런 뜻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도치 않게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라고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좀 넘어가거나 문제시하지 않아도 될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닌가요? 우리는요 그 말을 믿지도 않고요. 기분이 조금도 나아지지도 않는단 말이죠. 내 상대가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요. 오히려 내가 더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불편해지기는 하네요. 역시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는요. 여자라서 그렇게 생각이 될수 있는 걸 거고요. 남자는요. 남자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인 나는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라 것을 내 상대한테 알릴 수는 있어요. 남자도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걸 상대에게 알릴 수는 있는 거겠죠. 하지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면요. 내 생각이 그러하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든가 너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나한테는 맞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둘의 마음을 서로 상하게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말들은 하지 않는 게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은요 내 여자는 남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혹은 여자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게 필요한 거겠죠 또 여자인 나도요 내 남자는 남자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갈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대화는 요 이기려는 게 아니라 풀어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어디서 엉켰나를 봐야 되는데 누가 엉키게 했나를 따지고 있는 거아니냔 말이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매 순간들이 싸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상대방과 내가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뇌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